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한 전전날인가 그냥 거울 보면서 리듬 타다가 나온 거예요. 아,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댄스 카페가 있었어요. 그냥 춤을 되게 좋아하는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 하셨다고?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미스터 트로트, 하라보이스 박지현이 떠날 수 없는 당신의 꿀렁댄스 탄생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. 떠날 수 없는 당신 무대하기 바로 전전날 그냥 거울 보며 리듬을 타다가 나온 춤이라고 하는데요. 또 중학교 때 댄스동아리 활동에 대해 묻자 댄스동아리가 아닌 댄스카페라고 정정했습니다. 그때도 춤을 워낙 좋아해서 댄스카페의 정회원으로꽤 인정받았던 사실도 덧붙였습니다. 다 보여주고 싶어요 욕심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전주 간주 때 떠난 던당신 이거는 제가 그냥 한 전전날인가 그냥 거울 보면서 리듬 타다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실만한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교과님이 꼭 여유있어 보이고 좋은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리허설 때 해봤는데 참 민망했어요 아,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힙잼이라고 댄스 카페가 있었어요. 걱정받네. <웃음> 그때 어깨 춤도 장난 아니었는데 나전지영이다 아, 거울 모드가 다 올라오니까 거기에 정해원이 되면 꽤 거기에 네. 이제 다 안무 영상이 올라오고 그거 좀 어떻게 뭐 삭제됐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댄스 동아리를 가입한 게 아니라 그냥 춤을 되게 좋아하는.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 하셨다고?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. 아니요? 에 춤이 좋아가지고 춤이 좋아가지고 뭐 그래요. 그래서.